유튜브 볼 때부터 조금 믿음이 갔다고요 아 제가요? 네아 그래갖고 아, 이분한테 사면 은 정말 잘 차를 살수 있겠다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과 중고차 출고 후기 귀에 쏙 들어오는 차량 소개 중고차 구입부터 판매까지 이것이 맨투맨 중고차 만의 1대1 밀착 케어 서비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3 0살의 수입차 SUV를 문의주신 분이 계세요 수원에 계시는 분이셔서 저희 집하고 매매단지하고 그 중간에 계셔서 제가 지금 출근하는 길에 모시러 가는 중입니다 인사드리고 또 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 사시죠 고객님 가이페이지 예. 들어가서 성우 음. 한번 봤죠 친구분이 이거 얘기해 주시는가요? 이거 음. 한번 봤어요 아 근데 네. 친구분이 이거를뭐 확인해라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요번에는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아, 친구들이 네. 너무 말이 많아서 아. 하나하나 다들으면 차를 못살것 같더라고요 근데 <웃음> 요게 젊으신 분들은 아직겠지만가맹꾼이에 보여주는 거예요은 응. 네. 이렇게 이아주고 이런식으로 작업죠맛있면되 제가 고객님그차보고요 존재감 진짜 하차감 장난 없습니다 일단은 검사 먼저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외판이나 이런건 제가 직접 볼거고요 여기 이제 휠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동그란 자 보이시죠 뒤에는 접착이 안 돼요. 그래서 뜨금은 네. 열로 뜨거운 수용 접을 쓰는데 만약에 이 차가 부르 무사고라고는 했는데 여기 네. 만약에 수월 했거나 해서 황금이 되게 되거나 그리고 처리를 했으면 열을 가해지면 이런 작업들이 없어지게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쪽에는 사고가 하나도 없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불편을 안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보통은 앞에 이런 범퍼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도 이거는 사고차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범퍼 사고도 없었던 차량인 것 같아요 자 순정 마감이고 아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데 누가 뒤에서 차를 받으면 열 변형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다 남아있고요 편형도 국고 따라가면 조금 필하기가 쉽습니다 타이어, 예 네. 타이어는 지금 뒤에 거는 조금 많이 달았네요 그리고 앞에 거는 한 만키로 정도는 사시고 가야 될것 같아요. 중고차가 이 타이어 가격까지 어떻게 보면 좀 매기진 않아서. 펜 네. 쪽에 살짝 닿어 있는 아, 앞쪽에 위에서 가야 되고 밑에서로 떨어지는 근데 이거 에임즈라서 원래 조금씩 그렇가좀도 어, 먹고. 야 출력이 워낙 줘 가지고. 아, 네. 거기는 오늘 이제 구가 이제 나지 네. 네, 가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오면서 차안오신분을 혼자서 찍었는데. 무슨 그 남자가 부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 되게 부러웠어요. 구매를 네. 다 하셨어요, 손님들. 네. 어떠신 것요 저도 이게 첫 차여가지고. 네. 그게 더 플렉스 아, 아닙니까? 아, 네. <웃음> 다른 차들도 많이 타긴 했지만, 제 명예로 사는 차는 첫 차여서. 네. 기분은 좋고, 네. 헹내고 막이런게데 굉장히 너무 좋지만. 생각보다 더 무거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웃음> 이 거의 지금 8천만 원이 넘는 네. 차량을 사셨는데, 굉장히 덤덤하시게 진짜 딱아무지도않게 구매하시는 것 아마 남자들이 옷가게 들어가서 뭐 하나 산다 그래도 이거보다는 더 고민할 것 같은데. 그리고 <웃음> <웃음> 아까 제가 운전, 이제 시 운전 하면서 아마 영상에도 이제 다 보셨겠지만, 아, 운전하시는 것도 너무 이제 진짜 저 차에 맞게 진짜 딱딱하게 운전하시는 거고, 하면, 아, AMD로 찾으시는 게너 차가 너무 잘 나가서, 네, 진짜 안전하게 오래오래 사서, 네, 아직까지 못하고 네. <웃음> 일도더잘쓰서 본도 네. 더 많이 팔었습니다그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차 하시는데 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 너무.. 저는 어, 진짜 근데 네. 좀 유튜브를 찾고.. 근데 뭔가 유튜브 볼 때부터 조금 믿음이 갔다고.. 아 제가요? 네. 아. 그래갖고 아이 분한테 사면 은 정말 잘 차를 살수 있겠다. 아.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 그냥 제가 덤덤하게 가진다고 했었는데 덤덤하게 갔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빌런 사장님을 믿고 그냥 어차피 살 건데 그냥 뭐 믿고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하자 이런 음. 생각이었어요 <웃음> <웃음> 친구분도 또빌러 하셨던 분도 있어서 엄청 뭐 조언을 듣고 오셨다고 네. 하셨는데 되게 시원하게 또 한번 듣겠더라고요. 뭐 <웃음> 조심해라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무 고생 많으셨고 <웃음> 네.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요거 제가 여기 안에는 운전하는 게좀 까다로우니까 <웃음> 네. 밖에까지만 제가 네. 운전해서 이렇게 해드리고요. 제가 사무실 가서 키만 얼른 가져오세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来你啦没得来里呢 아자 오늘 오신 고객님은 이제 수원에서 오신 고객님이신데 올해 나이가 서른이신데 GLE AMG 쿠페를찾았어요와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객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차종이 AMG S 등급이어가지고 사실 후보 차량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객님 보시고 아난 이거다 다크 그레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바로 시운전하고 공업소에서 이제 하지까지 확인하고 출고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차잘 골라드렸고 어 고객님 오늘 믿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보시는 고객님들께서도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